<웃음> <웃음> 네. 선물을 주려고요. 베스트리보다 유배가 <인폐가> 많이 나오면. <웃음> 네. 알겠습니다. 베스트리 <데스트들이> 많이 피곤하신데? <웃음> <웃음> 이렇 <웃음> 좋아좋아하는거죠? <웃음> 감사합니다 어머 이게 뭐지? 어머 열어봐도 되나요? 아아 아. 종이 액자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 비열 중의 예쁜 추억들에 1년동안 많이 많이 하네 감사합니다 잘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작년 한 해가 아무래도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행복하시고 더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희였습니다 안녕 안녕, 안녕. <웃음>